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자 이번 주제는 라라랜드는 흑인 인권영화였다는거 이 영화를 감상하고 난 전체적인 느낌이 이거였습니다 이제부터 썰을 풀어볼게요 LA를 배경으로 재즈 뮤지션을 꿈꾸는 세바스찬과 배우를 꿈꾸는 미아가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름답죠? 밤하늘이. 근데 이게 CG가 아니래요. 이거 매직 아우라고 해서 그 LA에서 9월 초에 정말 그 하늘이 한몇 시간 동안 이 빛깔로 빛나고 있대요. 신기하죠? 네. 자, 영화의 제목인 라라랜드는 몽상의 세계, 꿈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Live 라 n La 하면은 꿈속에서 산다 한마디로 살이 분별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인대요 그런 관용구에요 여기에 그 단어의 라, LA죠 이것 때문에 LA 즉 로스앤젤레스 <웃음> 죄송해요 로스앤젤레스를 지칭하는 별명 중 하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할리우드는 LA 있죠 이런 지역적 특성과 단어의 원래 뜻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영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수상을 보겠습니다 2017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일곱 개 부분 무려 곱개 부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음악상, 주제가상의 놈이 될데 이게 일곱 <웃음> 개 부분이네요 이게 모두 수상했대요 뭐그 외에도 뭐 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 베네치아영화제 개막장상 쭉쭉쭉쭉쭉 예생각합니다 흥행도 보겠습니다. 최초 개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북미 박스오피스 1억 5천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것도 역시 줄거리는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배우 지망생 미아가 생략할게요. 이거 뭐이컨텐츠 보는 분들 아마 다 라라랜드를 봤으니까 관심있게 보는 거고 다 알잖아요 스토리 더 제가 더 얘기하면 무의미할 것 같고 자 제가 이 영화에서 느낀 임팩트에 바로 들어가면 이번 콘텐츠 제목에 내놨다시피 라라랜드에서 흑인의 달라진 위상이었어요. 전통적 할리우드 영화에서 흑인은 항상 뭐 강도 노숙자 빈민 이런 역 전문이었죠. 흑인을 주인공을 하거나 선역을 주더라도 항상 할렘가의 하루 의 인생이거나 노예 시절 뭐 이런 식이죠. 흑인 인권을 부르짖는 내용을 한마디로 보면 항상 백인에게 처맞는 흑인이 마지막에 눈깔 한번 세게 부라지는 정도 뭐그그 뭐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스테이트 타업이 진짜 흑인 비화인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인 입장에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흑인이 미국 노예였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백인 자본이 들어간다는 거. 그 중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도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그들에게 백역, 백인이 악역이든 뭐든 그런 건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한 건 흑인들의 끊임없이 백인들의 노예였던 시절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볼까요? 무의식 중에 백인은 항상 힘이 쎄고 권력이 있고 성류층이고 반면 흑인들은 정확히 그 반대라는 선입견자잘 잡습니다 흑인들에게 패배감을 세뇌시키는 거죠 흑인들 하면 딱 이미지 딱 이, 이거잖아요 만약 반대로 나오는 그런 영화는 없어 다시 라랜드로 돌아가서 우리 조연의 키스 존 레전드 이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자 볼게요 이분이 그 주인공 친구로 나와요 근데 변변한 직업 없이 찌질되는 주인공 고슬링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작중 명은 이 주인공 이름은 세바스찬이에요 물론 그 주인공이 뭐 못나고 그런 뭐 변변 찬 놈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약간 기회를 얻지 못한 강태공 이니까즉 재능은 있는데 기회를 아직 못 얻어서 이렇게 좀 찌질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웃제거나 이례적으로 궁색한 백인에게 흑인이 심있는 조역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건방진 조언까지 퍼붓죠. 이게 뭐냐면 예 재즈의 음악 세계에서 둘이 대립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뭐 항상 네가 존경하는 재즈 피아니스트들도 전통을 다 혁신한 혁명가들이다. 넌 과거에 집착하지 않 재즈는 미래에 있다고. 음악사를 바꿔. 이런 음, 내용이에요. 어쨌든, 키스가 리더로 있는 밴드에, 백일점으로, 그, 세바스찬이 합류하고, 밴드도 잘 나갑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덩달아 잘 풀리죠. 네, 사랑만 빼고. 뭐, 흑인 사회에 동화된 백인 이야기는, 헐리우드에 제법 있긴 했어요. 대표적인 게타워아이고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런 유형의 영화에서는, 갑툭 취한 백인이 흑인의 리더가 됩니다. 내용은 내용은 뭐냐면 이 백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흑인의 뭐 독립운동이라고 하나? 뭐 이런 걸 이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뭐그 당시에는 아 이거 좀 감동적이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 좀 억지 감동이고. 아니 흑인들 독립운동 당연히 흑인이 리더지. 뭐 이것까지 백인이 차지하고 그래? 실제 있는 내용인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자 하지만 라라랜드 에서는 주인공 그저 을이 뿐입니다. 갑인, 흑인 리더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하는 그런 을이에요. 아까 아까 말 말했 그보여줬죠그존 레전드 키스가 음악 스타일 바꿔! 하니까 군말 없이 딸라요. 또 오늘 갑자기 잡지 인터뷰 있어! 하니 군말 없이 따르죠. 물론 여친과 선혁이 있었어요. 그때 군말 없이 딸라요. 그리고 이는 둘의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이 됩니다 여기서 키스가 세바스찬에게 친구이자 갑인 존재였죠 물론 키스가 뭐 갑지라고 그런 묘사가 있는 건 아닌데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정황상갑을관계가 친구라도 있을 수 있죠 세상엔 어른들이 사정이란 게 있습니다 뭐다 아실 거예요 알면 모두 다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크면 아니까 참고로 재즈는 흑인 음악입니다. 흑인 주류인 음악계에 키스의 낙하산 인사가 없었으면 백인인 세바스찬이 진입하긴 쉽진 않죠. 뭐, 이런 묘사도 영화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NBA 리그를 영원상할 만큼,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밴드에서, 밴드나 다른 뭐, 그 밴드들 나오면 다 흑인들 일색이에요. 홀로 백인인 세바스찬이 눈에 띈다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서요. 눈에 띄어요. 이렇게. 다이 <웃음> 영화에서 또 흑백 갈등 뿐만 아니라 흑백 구분도 없어요. 그저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만 묘사됐습니다. 흑인들도 굉장히 젠틀하게 나와요. 기존의 그 영화들하고 달리. 존 레전드 외모 자체가 굉장히 일단 부드러워요. 다른 흑인들과 다르게 좀 동양인스러운 삘이 나요. 뭐 이분 뭐 혈연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주인공 누나 약혼자는 흑인이에요. 어? 모르고 그게 뭐 이제 이제는 흔해졌죠. 우리나라도 연상 연하 커플을 많아졌는데 그정도만큼의 주목도 주목할 일도 아니야. 그냥 그냥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그냥 결혼까지 간 걸로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재미는건 나라랜드가 수상할 동년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에 문라이트 흑인 인권 영화라고 볼수 있죠. 근데 뭐 당연히 백인사에서 회 핍박받는 밑바닥 흑인의 인생이야기입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문 라이트 같은 영화보다 라라랜드 같은 영화가 1 0 0배더 인종차별을 없애주고 이런 영화 계속 나와야 우리가 가진 흑백의 편견을 없애리라고 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레전드형 역시 영화의 이규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참여했어요. 라라랜드에서 보여진 이런 흑인 묘사가 어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분명히 그 우리 레전드 형이있기도 들어갔고 이분이 명숙하게 잘연출 가담한 거예요 아 가담하면 좀 이상한데 <웃음> 참여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문화계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좀 고찰을 해, 해보고 싶어요 우리 대일 영화 정서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구남도 류의 영화는 이제 좀 뒤안결로 사라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 영화 좀 이제 그만 제작해야 돼요 왜냐면 역설적이게도 이시대 이런 영화는 친일 영화입니다 물론 이거의 결과는 적으로 어. 아 제가 뭐 유승환 감독 까는 게 아니에요 작품 이 작품 구남도란 작품과 이걸 연출한 유승환 감독 훌륭합니다 그러다만 구남도는 일본 우익들이나 즐겨볼 만한 영화예요 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우길기가 뭐 찢어지고 어, 시, 시원하다고 느끼겠지만 어? 일본이 악역이죠. 요 요건 잠깐이고 어?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흑인 노예제를 비판하는 영화의 백인 자본이 들어가 간다고 했죠. 일본 우익들, 걔네들도 군함도 보고 똑같은 느낌 가질 거예요. 아마 묘한 쾌감 느낀 겁니다. 그렇조선징들할리묘 면이 잘 나가는 척하지만 걔네들 역시 우리 노래했다고 이런 생각하면서, 속으로, 걔네들 쾌감만 준다니까? 자, 보세요. 캄보디아 같은 별불, 아유, 캄보디아 미안해요. 별불이 없다는 건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신들의 그, 문화라든지 전통 역사를 폄훼하는게 아니라, 아니, 솔직히, 경제적으로 좀,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를 돕기 에 그냥 제가 예를 들었어요. 캄보디아 같은 별 볼일 없는 나라도 세계 자기 역사 속을 할때 가장 잘 나갔던 크메르 제국의 영광 앙크라트부터 내세웁니다. 어? 보세요 설명에 뭐 가장 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종교 기념물다 이 하면서 뭐 자기네 뭐 크메르 역사 뭐 하면서 잘 나갔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그래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장 암울하고 비참했던 모습만 주장창 해외에 광고하고 있어요. 지든 우리 돈 들여갖고, 어? 민간이든 국제, 어? 뭐 외교부든 우리 세계 무릎 든다니까? 이런 나라 세계에 또 없어요. 어? 보세요. 결국 이렇게, 어? 할머님들 힘들게 동원했는데 알고 보니 다그 정의원들 그 대만 불리는, 응? 그 앵벌이, 앵벌이로나 벌이 시키고 이씨. 열받아. 어, 그런데 여기서또 컴퓨터 음원이라고 했네 아유 섹스 슬레이브라고 소개 안한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한류가 세계를 씹쓸고 우리 기술이 세계로 수출되는 마당에 한국을 동경하는 외국인들이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 묘한 실망감을 안겨줄 겁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한때 일본 여고생들, 여고생들, 뭐 여중생 뿐만 아니라, 여고생 사이에서, 한국인이 되고 싶어, 요 해시태그 다는 게 유행이었어요. 어? 실제로 여고생들이, 한글로도 그냥, 이거 예, 이 학생은 뭐, 일본어로 썼지만, 한글로 그냥, 한국인 되고 싶어, 이렇게 딱 쓰고, 어? 한국인 화장, 한국인스러운 화장법 유행하고, 한국 화장법 그렇게 잘 팔렸대요. 한국을 동경하는 일본의 어린 세대들에게 자꾸 그 이런 거부터 노출시키는거는 한국인이나 한국, 우리 대한민국 위상에 긍정적이지 못, 못해요 제 얘기를 물론 표면적으론 일본 개새끼 해주겠죠 어, 뭐 한국 친한파라든만 아니라 뭐 다른 제3의 국가들 한국, 일본 말고 어, 그렇겠지만 무의식에 무의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오는 굳 떨어집니다. 왜냐? 인간은 무의식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잘나가는 상대가 친해지고 싶지 그 반대가 아니에요. 이제 뭐 우리나라 o e c d 니 G20 국가니 이렇게 해서 선진국 문턱 들여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국가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부터 동정이나 받고 싶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보다 패배감을 먼저 안겨주고,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합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할말 많은데, 이건 뭐, 더, 더 자세한 건 다음 기회로, 어, 미루고요. 암튼, 이제 영화도, 어, 아까 그, 한국 동경하는 뭐, 일본 소녀 얘기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어, 맨날 우리들 일본 그, 종놀이 하던 거를 보여줄 게 아니라, 삼국 시대에 우리가 일본을 그미 미개했던 일본을 어? 개화시키고 문화 전수했다든지, 뭐 한류 스타를 동경하는 일본 소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로 영화 소재를 담는 게 진짜이고 그길 영화가 됩니다. 라라랜드가 진정한 흥긴 영권 영화인 것처럼요. 그럼 이만 좋아요와 구르, 구독을 누르시면.